엄청난 애들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따가 열릴 썬데이 마켓의 준비가 한창 중인 올드시티 한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제가 토요야 시장 준비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봐서는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크고 막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물론 이파이 틀렸다는 걸 저녁에 가서야 알게 됐죠 어제 토요야 시장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인파에 밀리며 걷다 보니 촬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어저께 토요야 시장을 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어 단지 좀더 넓고 규모가 크다는 거 정도? 솔직히 이 정도 인파여도 구경은 할만해요 근데 저녁에는 아예 못 걸을 못 수가 없으니까 지금 4시 50분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일요일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정도 사람이면 구경할만 하겠더라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딱히 싸다거나 한 메리트는 모르겠었어요 그냥 여러가지 물건들을 관광상품을 위해서 한곳에 모아둔 느낌? 치앙마이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야시장에서 다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열리는 공연들은 볼재미가 솔솔 했어요 야시장 구경을 마치고 저녁은 동행분들과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오늘은 야시장을 보고 동행분들을 조금 만나면서 여러가지 여행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오늘은 오늘 저녁은 조금 특별해요 돈을 조금 쓰고 있어요 아무튼 내일은 투어를 갈 수도 있어요. 내일은 치앙마이가 아닌 치앙마이 근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